안녕하십니까 5월 12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벌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른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장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시장의 통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전월 대비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리포, 리오프닝 수요의 본격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버블이란 용어도 자주 출몰하네요. 한편 유가는 미국 비축료 방출 소식에도 상승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긴축 및 금리 픽스텝이란 정책적 통제도 거론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연준의 변하지 않는 최종 목표는 물가 통제입니다. 물가 급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방어하자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2008년 이후 참 많은 머니들이 시장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전통적인 경기 관리 방식에도 물음표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물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법 쓸모있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울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인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은 매수 91% 매도 9%로 매수 과열이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45% 매도 55%로 하루 만에 매수 과열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23% 매도 77%로 매수 과열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포지션 상황이 하루하루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유가의 역학관계가 한동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싹은 12,35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원유는 99달러와 110달러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도 1830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낫삭은 여전히 과매수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공인인 켓은 HDS, 트레이커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수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아이 o p e you n 굿바이!